야 디펜, 디펜, 자 이번에 막자. 이번에 못 막아요. 그말해 되고 <웃음> 그말 하는 게 아니네요. 이 바운드 일단 박사우시죠. 박사우 박스아웃 하고 이제 보는 거죠 슛이 시 날아가는 궤도를 읽어서 어디 떨어질지 예상하는 게이번 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대부분 박사우스를 할때 등져서 정면을 등져서 박사우들을 배우시면 맞거든요 가운데에서 돌리시면은 다노출률이많아요 경험상 움직여볼도요 아무 이거를 쫓아가시고 한쪽으로 돌죠. 한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시야에 걸리게 되 옆으로 박사 웃을 많이 내 이런 식으로. 그래 이것도 약간 불안하거든. 거의 앞으로 박사 옷 사진이 는것 나와요. 제가 이를 움직여볼게요. 몸이 튀어나가는 타이밍에 몸이 떨어질 타이밍에 맞춰서 이 바디 컨택을 살짝 해주면서 튀어나 작은 사람의 박서그리그리 빨리 안 돼요. 빨리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신발 아 신발 이게 늪브론 뭐죠? 이거는 이제 풋락커 매니저님께서 이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풋락커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아 이거 말씀드리면 안 돼요. 돌파하는 거 음. 돌파하는 거말려어요 돌파 착각을 하시면 안되는게 네. 돌파를 농구는 음. 공간을 확보하는 게임이거든요 공간을 먼저 벌리는게 중요해요 수비자가 저를 막기 위해서 가장 잘 막기 위한 간격을 지정해서 쓰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슛도 있고 드라이빙도 있으니까 슛도 아니고 드라이빙도 어느 정도 말수 있겠다는 라 자리를 스으로 선정해서 쓰잖아요 이 간격 이 간격을 깨부시는 게 먼저예요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일단은 꼬 없는 움직임 뭐 상대방을 밀어놓고 확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스크린을 닫아서 나와서 잡는다든지 아니면 스크린을 뭐 걸어주고 어렸을 때내 수비가 상대방 을회복할때그타입에나와서딱 잡는다든지 그리고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공간이 렇게만들고이 수비는 자기가 그지정해는그 강력을 맞추려고 올 거예요 이 오는 거를 이용해서 즐겨야 돼요 들리블치고 있을 때는 내가 공격자니까 먼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공간 안 만들어요 좌우 움직이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키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한가지, 바디커넥 일부러 갖다 부딪히는거죠이 바디커넥을 잘하는 사람은 잘하요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서있는 상황 아니면 은 일단 갖다 박으세요 그냥 박으면 아무리 힘세 때도 같이 뛰어가는 상황 이 보면 공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갈을 만들고 딱 잡는거는 또 이걸로 들어가다가 이런식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수직 싸움 하지마 일단 좌우로도 움직이고 골 잡기 전에 수비를 떨어뜨리고 잡아라 그래서 공간을 먼저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해라 공격을 한다라기보다는 일단 공간을 먼저 해라 공간 확보를 먼저 해라 그다음에 공격이다 예. 백상필님 수비 잘하는 법 알려주세요 상대방을 파악해야 돼요 처음 만난 사람이면 빨리 이 사람이 모자라든지안 좋은지 이런 것들 파악해서 막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파악을 해서 간격을 선정을 잘해야 돼. 슛이 좀안 좋은 선수면은 내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 생각 자체를 드라이빙 쪽에 두는 분이다. 형식적으로 이 선수가 지금 슛이 안 좋아. 근데 드라이빙이 좋아. 그렇다고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붙어는 있 있어. 자체는 슛을 막는 모양인데 내생각은다 드라이빙이 있어. 그리고 이거 슛 쏘는 거를 내가, 나는 늦게 떠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왜냐면 슛이 좀 부족하니까. 두고 나가는 따로 돼요. 그래도 영향을 받아요. 반대로 쉴수 있다. 그건 좀더 붙는 거고. 이 선수가 왼손이 약하다. 오늘 좀안 맞는다.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 이 선수가 어떤 것 어떤 플레이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하고 있어. 요이 상황에서는 얘가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한다면 그거를 대비할 준비를 해.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람만 보고 몸만 따라다니면 절대 못 막아요. 엄청 힘들어. 두 배로 힘들어. 최고야. 그래서 상대방이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내려봐가지고 아, 이거를 강백형님이 좀 질문을 좀 골라주시겠어요? 예, 예. 예 한번 읽겠죠 내려보셔서 염색하셨습니다 검은색으로 드리블이 빨리 안 돼요 그거 아까 했던 거예요 <웃음> <웃음> 캐링이랑 자연스럽게 공을 소유하면서 하는 드리블의 경계가 궁금합니다 아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캐링을 안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쨌든 농구는 드리블을 제끼는 게 아닙니다 드리블은 화려해 보이지만 제끼는 사람들 보면 다푸덕으크로 제끼는 거예요 스텝으로 제끼는 거예요 드리블은 있고 제가 드리블을 이쪽으로 드리블을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수비가 여기서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스텝이 나가야죠 오는 거라고 겠요푸드크로 제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은 공이 손에 어느 정도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를 캐링을 안 하려고 하면 은 그쪽에 이제 생각이 뀌여서 캐링을 더할수 있어. 요 동작이 어색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농구는 캐링을 계속 하면서 다니는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돼. 그리고 심판이, 어, 캐링이네 불기 직전에 자꾸 내려놔.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 편해. 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동작이 자연스럽다면 캐링 잘안 불려요. 제가 아까 공을 드는 순간이 투더크를 활용하고, 공을 드는 순간이 치고 들어갈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을 들고 싶을 때딱들수 있어요. 들을막 치다가 이번 이 들어가는 순간이야. 그때는 공을 탁 들어낼 수 있어야 요 자, 가 이번 들어가야 지때탁 들고 멈출 수 있어요. 들면 막 치다가 공을 들어야지할때 들고 멈출 수 있어요. 이런 준비가 되 있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안 되시는 거 안가? 들어가지 들어가야지. 들어가지들어가지 들어가야지. 들어가지들어가지들어가지들어가지들어가지들어가지들어가지들 그래서 밑에서 드을 치더라도 내가 공을 드러낼 수 있나 지금 이런 채널 가지면서 드을 치면은 드물 마이너. 여러분 그 카지노에 나오시는 분 아닙니다. 카지노에 그 문신 한분그분 아니에요. 크로스버 오얘기가아 크로스버다 오 얘기할 거는 있어. 동작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공이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온다고 오만둥이아니다 상대방도 나를 필자적으로 보고 따라오고 있는데. 공이 오른쪽에서 왼손으로 들어가고 쉽지 않죠 대부분 놓치고 있는 게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드랍이에요 드랍 내가 진짜 오른손에 공이지만 오른쪽으로 들어갈 것처럼 동작을 취하고 그래서 이 동작의 상대방을 이쪽으로 몰아버리고 그 다음에 더들어가는크로스오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드랍의 모양이 진짜 갖고 이뻐야지 크로스오버가 좋다 드랍에는 포켓 드리브이 들어가죠 자, 공이 이렇게 돼있으면 내가 진짜 치고 들어갈 수 없거든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들어갈 때는 공을 들고 들어가요. 공이 떨어지고 들어가지 않단 말이에요. 치고 들어가는 이 뛰어 들어가는 동작에 공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공이 이렇게 돼 있어야지 내가 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 동작으로 다 상대방을 몰아 버리고 확격끼는게크로스버인데 물론 여기서 더 느낌을 잘 하시는 분들은 더 느낌을 실는 분들이 계시죠 드랍에서 그냥 팝 때리는 게 아니고 드랍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게 중심을 더 이쪽으로 들어가는 최대한 이 발이 여기 나가기 바로 직전까지 중심을 더 밀어 그리고 공도 여기서 더 이쪽으로 가는 거좀더 펴죠 드랍에서 중심을 더가서 가서 이런 식으로 려리면더잘 섞는 거고 반대로 안 되는 거는 포켓을 안 잡고 그냥 치는 거 어떤 느낌이 냐면 공을 그냥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 나요 제가 잘할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하죠 그런 건 똑같지 않아요 상에서 이거 어 쳐요 포켓을 딱 맞고 훅이훅 이런 식으로 하면 잘좋습니다 크로스오버가 먼저가 아니다 진짜 들어가는 모양의 이쁜 드랍 동작이 먼저다. 왼손 드리블 연습 방법 알려주세요. 아, 좋은 분. 여러분 왼손 드리블 잘안 되죠? 드리블을 아무리 친다고 될지가. 이건 제가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선수 때 가드니까 프로 선수들 나고 기는 인다는 선수가 앞에서 압박 수를 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겁이 나가지고 맨날 드리블 연습만 했거든요. 안 늘어요. 원리를 모르고 드리면서 했기 때문에 공을 받는 걸 잘해요. 이 받는 힘이 좋아야지 공을 안 놓치고 받는 공을 잡아오는 힘이 있어야지 공을 놓쳐도 이거를 잡아오는 힘이 없으면 그냥 나가는 건데 잡아오는 힘이 있어지 이런 새끼손가락만 걸리고 다시 내골를 잡아 그래서 이 잡아오는 힘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손바닥에 붙어야 돼. 근데 왼손이 대부분 손바닥에 붙어서 드리블 많이 하거든요 손바닥에 떼져야 돼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슛, 패스, 드리블 다 손바닥에 떼져야 돼요 여기를 넘어온 순간 그냥 공 가져올 수가 없어요 바깥쪽으로 빠지는 건 내가 어느 정도 펴서 가져오더라 외국 선수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걔네들은 그냥 다른 인간이에요 손이 크고 우리는 아니에요 손이 작고 너무 비아바라 <웃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공의 높이, 공의 높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매도 드리블 특히 팔꿈치보다 밑에서 드리블을 하시는 분들 많을수 있어요 대단할 수아니그 근데 되게 위험해 여기서 공이 빠지는 거는 내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팔이 거의 다 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이 최대한 많이 굽어져 있는 여기 팔꿈치랑 어깨 사이 있죠? 여기에 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공이 빠지는 거는 내가 팔을 펴면서 어느 정도 내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경판 이 정도까지는 내가 다 가져올 거 이번 드리블을 짓자면 왼손 드리들을좀 불안한 것 중에 하나 이유가 커버가 없어요. 커버. 이동하더라도 이렇게 하거든요. 요 오른손은 다 커버해요. 커버하는 연습가아니요 일부러 딱 고정해놓고 계속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윤장호 님. 님. 센터가 골밑에서 쉽게 자리 잡고 공 받는 방법과 받은 후 쉽게 공격하는 방법 가장 쉽게 자리 잡는 방법은 팀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이 내가 이쪽에서 포스업인 거아 공이 이쪽으로 들어왔어 그럼 내가 일부러 반대 있는 거야 반대 있고 반대 있는 사람한테 걸어가려고 해 걸어가래. 스크린 받아서 오면 나보다 늦게 출발하니까 제대로 걸리면안있 음, 음, 음, 안 내가 가장잘하시는자이 먼저 손정 안 돼요 손째로 그려 그냥 이까첫 번째는 동료의 도움받아 그리고 두 번째 자리를 이렇게 잡잖아요 네. 이 사람이 힙 이렇게 를잘고 이걸 못 잡는다는 말씀죠 이걸 같이 등뼈가지 이렇게 하면 나는 등으로 밀기 때문에 상대방 앞에서 밀고 있고 잘잡기 쉽지 않아요 이걸 자꾸 이렇게 들면서만 잡으려고 하는 거고 상대방 앞서고 있잖아요. 왜 나만 불리하게 해? 같이 앞서서 똑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뭐 밀어버려, 밀어버려. 내가 이렇게 밀지만 하면 되는 거 밀어, 밀려 밀어, 하다가 다른 잡을 얘가 어느 정도 밀렸을 때타이로 잡아가지고 밀어버려. 한 방. 팀이 세우고 스킬이 들는데는데 밀리지밀리지 이리지. 밀리지 이리지. 이리지. 밀리지 이리지. 이리지. 이리 다시 리지 이리지. 이리다가리고 이리지. 이가가 이리지. 이리지. 이리지. 이리지. 이리려어리지 이리지. 이리지. 이리지. 이리지. 이리지. 이리지. 이어지이리리지 이리지. 이리지. 이리지. 이리지. 이리지. 이리도 이리지. 어이어지 아, 재밌네요 밤새 하고 싶네 돌파 시에 컨택하는 요령 컨택하는 기술들이 몇개 있어요. 기술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 가드들, 제가 가드니까 가드로 사용 설명드리자면 이게 치고 들어가는데 빅맨들이 나오잖아요, 빅맨들? 빅맨들 크고, 군도 크고, 힘도 세고 이러니까 피해간단 말이에요. 도망가요? 아, 도망가. 멈치도 올라가서 여기 잡아가서 이거 쌓여가지고 애가 떨어져서 이런 건데 두번 가지면 안 돼요. 빅맨들하고 더부딪치가더 <웃음> 쉬워요. 자세가 더 낫고 공도 낫기 때문에 근데 빅맨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부딪치는 건안 되고 같이 이동하는 상태에서 내가 같이 이동하고 이동을 받아가는 거는 힘이 아무리 세든 상관이 없어 같이 이동하는 상태에서 잡고 파울이 안 나는 사람 더 박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작되고 다 박아야지 공간이 생깁니다 힘이 너무 세. 파울파 파울. 얻어 아, 농구할 때이 생각 하나 계속 갖고 가는 게좀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파울을 조금 유도해보세요 유용한 바람기가 안정감이 좀 생겨요 겁이 조금 없어진다 고러죠 두려움이 좀 없어져 갖다 박고 너무 밀리면 파울 또 이게 내가 이고 넘어질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리하게 농구하는 거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 이용하면 더 재밌게 농구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2천 원 주신 거예요. 네. 어? 이천 2천...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에 돈을... 그래 보이 나한테 인사를 너무 했다. 50도를 했다. 셀톱 필수 움직임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지만 간단한 거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 하프 코트, 바코안에 다섯 명이 있는 거잖아요. 공격자 다섯 명. 5명. 그 다섯 명이 이 하프 코트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돼. 요 넓게 쓰는 거죠. 자기 공간을 최대한 넓게 쓴다는. 거 그러려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 정도 거리 되면은 다섯 명에서 충분히 넓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다섯 명이 계속 이 간격으로 움직여, 움직이게, 노력을 해야 돼. 요그 노력 중에 몇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자, 제가 이거 가. 맞아. 상당이 가까워지자면, 그 아까 그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을 보내놓은다. 말로 없어져! 커팅에 하던가, 아니면은 이 사람을, 뭐 어. 스크린 걸어줘. 혹은 내가 스크린 걸어주면서 일로 하면 그, 강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빈자리를 찾아가. 오 없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난 여기 있었고, 이 사람이 이게올라가잖아 그럼 이모지! 그 나! 이거 봐! 어 이거 같지? 이거 같지? 하. 또 오지! 가로 줘! 이런 식으로 강력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면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은 공격할 때 이게 첫번째예요 시작할 때. 이거 밸런스 맞게 움직이는 게내 공격이 잘 풀려. 자, 그 설명 드릴게요. 이 정도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있어서 공격을 팠어 우리 네. 이 수비가 말을 해도 마는데 한 발만 오고한 발. 뭐 공이 나가도 한 발만 맞고 그렇죠? 다시 내 수비를 막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강경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강경으로 다섯 명이움직이 있어. 강경 이 정도네. 자 어쨌든 내가 네, 투어 하죠. 그렇죠? 자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수비가 저를 막아야 면몇발을 막아야 돼. 멀리가야 돼 멀리. 머리가서 패스 나갔을 때이 사람은 멀어지죠. 맞게 있는 거. 그렇다고 헤프를한 발로만 갈 수가 없잖아. 못 가죠. 리 현상 찼던 거예요. 그러기 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나, 내 움직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움직이는 도 내가 움직이는 그 사이드 사이드도 이 관계를 계속 맞추려고 움직이고. 각 팀의 주장들이나 맨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말좀 많이 해. 말좀 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말 많이 하라고 할 때, 야, 수리하자. 열심히. 자, 이기자. 화이팅, 화이팅.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디펜. 디펜. 자, 이번에 막자. 이번에 못 막아요. 그말 해도. 그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말할 필요가 없어. 막고 싶지, 나도. 그말 하는 게 아니고, 이 강경 유지의 말을 계속 해보세요. 퍼프포트를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반으로 나눴을 때 다섯 명이니까 저쪽 사이트에 세명저쪽 사이트에 두명 무조건 있어야 돼그리 이게 돌아다니면서 세명두명세명 2명이 명, 명, 계속 유지가 돼 한쪽 사이트에 네명이딱 몰렸죠? 그러면 은 거기서 이제 얘기해줘야한명고 누구고 건너가 건너와 너 몰렸잖아 누가 건너와 이런 말 해주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 내가 움직이면서도 이쪽 사이트에서도 야가어줄게 아니면 걸어줘 야 없어져 야커티커티 내가 할게 하면서도 저쪽에 몰렸어 야 나와야지 나와야지 나와 들어와 들어와 너 들어와 너 나와, 너 나와. 걸어줘! 빠져! 올라와! 이겼나 나와! 이런 것들이 계속 해줘야 돼. 계속 얘기해야 돼, 계속. 힘든 것 같지만, 자꾸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보이고, 간격은 우리가 다 맞춰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커팅, 백도 스크린, 걸어주는 거, 스크린 받는 거, 그 정도로 얘기해주면서, 간격 유지를 계속 시키면서 농구를 하면, 훨씬 잘 보일 거예 훨씬. 원래는 막히는 부분인데, 그냥 나만 노마크 그 맵이 나와있고, 이 간격 유지를 하, 하면서 농구를 하면은, 시야가 넓어.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고 싶지 않아도 그냥 보여요. 간격이 좋아. 이 코트 밸런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농도에 그 이거 이제 슈퍼채 쏘신 분들 감사하다는 거 보통 직접 아, 얘기, 얘기하셔야 되는 거야. 이그 부르면서. 형은... 너내 동창 아니냐? 조영근. 형근이 <웃음> 응, 내 동창 같은데. <웃음> 형근아. 어. <오>! 아이아이 <웃음> 말은 왜끊는이야 아이 감사하긴 한데요. 그분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 그거 있어요. 체력 떨어졌을 때슛 성공률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팁. 이거는 선수들마다 좀 달라요. 자기가 지쳤을 때아 지금 이 느낌이면 슛이 안날아간다는거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더 기를 모으듯이 써요. 조성민 선수처럼 볼 잡고 얼려놔. 저는 탁고어서 하나 둘셋 던지는데 내가 좀 지쳤어 그러면은 이렇게. 길모으 이렇게 앉으면서부터 내가 흘러 그런... 모으는 거. 저는 그렇습니다. 춘전습을 그러니까 지칠 때까지 많이 하시고 엄청 힘들 때, 막 숨이 막 터질 것 같을 때, 슛을 던져보세요. 그때 어떻게 하면 출시 좀더잘 날아가나, 그알 그러니까 아, 알고 그거를 기억해서 시합 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 영민 선수. 어, 또 제가 영민 선수 또 사랑하죠. 지쳤을 때는 어시스트 해야죠. 포스맨님, 이게 렇 질문 해 주셨는데 슛 물어봤잖아. 슛슛 어떻게 쏘냐 물어봤는데 어시스트야. 여러분 지금 이현민 선수 지금 얘기해 주나요? 이현민 선수 지금 코치하는 거. 네, 예, 이현민 선수 지금 힘고 코치 이미입니다어 조현 선수도 오셨고, 어함박호선님 함진 선수인가요? 어 이재도 선수도 오셨어. 와 대박!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이재도 선수. 아 이재도 선수 아니야 이재도 선수 팬인가? 어, 볼라티스트 토네이도 그 제가 요즘 프리스타일 배우고 있고 프리스타일 팀에 들어갔거든요 그 볼라티스트 토네이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일단은 매주 목요일 저녁 11시에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이 근처에서 변하지는 않을 텐데 변경되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어 하이비경님 집에서 3분 거리라고 도움 주시겠다고 어, 괜찮습니다 네. <웃음> <웃음> <웃음> 나중에 도움 필요하면꼭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중요한 질문이 네요 e 1살 아이. 이1살 아이는 스 l i 배우는 게 나은가요? 엘리트 선수라고 s 까 i l l of the skill of the skill of the skill of the s 주 i l l of the skill of the skill of the skill of the s k 11살 아이도 배우면 좋죠. 기본기 같은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계속 읽으면 안 돼. 안 끝나, 안 끝나. 다음,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